나는 벽이다. <목소리> 나는 벽이다. 완전 고무한 벽이다. 가들 미들, 미들, 미들, 들 미들, 미들, 미 내가 <목소리도> 렇게 그래서까그올는 그거는 그거가 그거는 그거는 그거리고있는거 진짜 고민했어 눈 머리 더예쁜데내 옆밥 더 이쁘잖아 어... <목소리> 니터가켜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난안됐는데난 음. 그냥 국물 빨아서 안죽어왜또빈 이유가 없지 그냥 야 귀여운 가 니가 쪼다 쪼이걸로다 쪼다 쪼다 쪼다 쪼다 쪼다 쪼다 다 쪼다 다 쪼다 쪼다 쪼다 다다이다 쪼다 쪼